제2장 점유권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의 회수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의 폐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